속에 난 홀로 잠들어 다시 오는 아침에 눈을 침대 밑에 너 c 속에 나홀로 잠들어 다시 오는 아침에. 있 e 신수 침대 밑에 너 신 h 그대 밑에 너. 아침에 눈을 뜨며 웃고 왜믿는 아침에 눈을 침대 밑에 너 음 김에는 얜 무심 아침에 눈을 너